자 수위부터 시작하면 되지. 아, 오, 자 이제 시작해요. 그럼 잘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응, 벼 아, 이사승리하였습 아, 이이 사람. 아, 이 사람. 아, 다 사람. 아, 이 사람. 아, 이사이 사람. 아, 이 사람. 아, 이 사람. 아, 이사셔이사셔 아, 셔 사람. 아, 이 쟤는 간 둘.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 있다. 는쟤 보자 남은 미션이 아 권총 들어야되또깜빡했네 근데 이 스피릿포스를 권총을 하기는 좀 너무 빡세가지고 파... 대피하고 있긴 한데 빨리 깨고 권총 해야 되는데 아좀 순종말고 침착하게 쏠거 같은데 빡세 뺐어 근데 뺐어 뺐어 네요죄 예. 어, 10분간 어. 아이고 호라이 감사합니다. 나 2층 간다. 네. 못 먹었다. 2층. 와, 빙샷 뭐야? 오이가 없네. 끝까지 쪼고 계시네. 알고 있었던 건가 이 스킬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웃음> 오케이 의자 좀 내쳐봐야겠다. 짝디맞네 우리 2층이나 있거든 1참피하나 구는이나 셔터간다 구는이나 앞에 이는 사람 빙안이는줄 알았어 그래서 안전하게 는이친구 어근이요박이 있는 줄이요명이 2명이요. 2명이요. 2명이요. 2명이요. 2명이요. 2명이네 2명이요. 2명이요. 2명이었 2명이요. 2명이었어이요 2명이요. 2이명이이 미션... 아형두 번째 거는 그거 오해 오, 오해인데 근데 이제 전에 전에 형 뭐야 한창 디스코드 좀 예민할 때 얘기 많이 했잖아. 그니까 사람들한테 막 그런 거 있었어요. 그니까 형은 장난식으로 한다 생각했지만 받아들인 사람 그게 아니거든. 스나가지고 질책하는 거럼 느낀단 말이야. 예전에 지금은 이제 안 그러잖아. 아 지금은 안 그러면 되죠? 근데 그런게 있었잖아 그좀 맘에 좀, 좀 답답하면 살짝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죠 어우 요새 저폭다 깐다 바람, 바람, 부람바부 바람, 바람, 바람, 설치되었습니다. 접 바람, 반. 대 아고... 이것을 말이여... 왜 셰프 형, 그대 말이 없노? 미션... 아다 다... 친하니까 장난치는 거지... 그때 실제로 그한 사람 하면밖에 한 없잖아. 근데 그 사람도 둘이서 해결했는데, 이제 어쨌든 내방송에 일러바친 거잖아. 그니까 좀안쪽게 표현하면... 그찮아? 그러니까 둘이서 해결했는데 내 방송까지 오서 와서 얘기하는 건 이제 나보고 좀 뭐라 해달라 이런 의미인데, 그거는 해결했는데도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분이 잘못한 거지. 제가 셰프형 좋은 분인가 아닐까 됐습니다. 예, 꿀잠. 주무시 돼요. 맞지? 오늘 안녕하세 개고산 소리 셔터 옆. 뭐 역관조하네? 응. 아파요 계속 탄거 조심 타있는거 조심 2차에 포가 안맞았어 저 뺏어난가? 응 와, 계단맞 나. 아, 내가 보였나 바로 보였나 보네? 아, 이친고장인데 아, 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오케이. 내 내한테 좀 멀어 좀 해도. 뭐라해주세요 나왜 이렇게 못, 못하노 못아아 아, 형이 더아 아. 그러네 둘다 화이팅 어나 지금 돼지 형 계속 따라가는데 그래 그래 장사가 장좀 되나 거기 돼지 형그 오예 킬에 도움이 좀 되나 오, <웃음> 아 구독자 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섞여서 아, 하고 있습니다 섞여서 음 여기서 없잖아 드럼덱이네. 아군이 승리하 올라갔습니다. 응? 어 뭐야 내 위에 있는 갑자기. 오키랬네. 아, 아 이거 큰실울것 같은데. 큰통이한 어, 명밖에 없어 그니까 러 2층 하나 있고 큰 중간 둘인데 2층 스나 반셔 반셔 반셔 아 지금 손이 너무 꼬인다 갑자기 웃잖아 영원님 전답 좀 알려줘 정답을 알려줘 역시 알고 있구만 자, 수위부터 시작하면 되지? 아, 아, 자, 하셨습니다. 이제 취할게요 그럼 잘해라! 오 오케이, 오케이 오호호호. 1등만 할수 있는 소리죠? 내네 밑으로 다 알제? 오케이, 오케이 바로 만들어줌 어? 와 안죽노? 와안죽이 말이다? 탄나노 투자 다 야스짜스내 밑에 누구? 내 밑에 누구냔 어, 어. 말이다 바로 올라가야 아 e t me t e 시작 you. i 시작 o 죠이 g to g 시작했죠 o i n g 이 젤리반, 여보, 여보, 도보여 <목소리가> 아, 는다빠져 아, 세요 아, 아, 아, 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군이 아, 리하 아, 습니다 아, 아, 아, 아, 좋은 형님이시네. 여비야비야비야비야비야. 폭을 왜잡고 여기다까지는. 뭐야? 아, 저 개고 들었다. 저... 아, 또또 대장. 한있 지나. 어. 델이 있는 더블킬 한 잡, 잡, 잡, 잡, 잡, 잡, 잡, 잡, 잡, 잡, 잡, 잡, 잡, 잡, 잡, 군이 <웃음> 그러니까 하필 또그 그, 우주의 기운이 있다니까 보면은 미드필더요. 셔터 빗왔다오 미드필더 와, 여기 목소리로. 활동 반경이 장난 아닌데. 따가 마핑 되게 마핑 되게. 여바나여바나 여섯. 여보라. 나 살았다 미안. 살긴 살았다.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그 okay. 아군이 파기를 하였습니다. 어독신이 뜻이야? 어둑신, 억치 어?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그거. 어 아닙니다. 아신이다어독신이가 네. 뭐였지? 이안보니까 예, 안 봅니다. 무서운 거 싫어했어요. 아, 그 무슨 이야기 나누는 그거 아하. 제가 그그 그 기억력이 좋아 가지고 밤에 화장실에 못 갑니다. 이거 들으면. 여보요입니다 애... 해변이... 아... 해변이 귀신은 무서워하는데, 아, 아. 무서워하는데, 사람을... 무서워했어요. 아...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는 여... 아 이걸 못잡아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이 여... 여... 여... 여... 여... 여... 여... 다 잡고 있다. 병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 고있다 경고 폭탄 이거, 치되이습니다 아아 뭐야 뭐야 저거이님 안녕하세요 뭐야 294개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어 휘둔샤께 나이다 감사합니다 형님 바로 이 기세에 몰아서 역전 가자 오케이. 마지막에 좀 침착하지 못했노 같이 휘둔샤게 셔터반 <놀람> 셔터반 Special point, double kill. That's how i 사 was. I d 하 n t do it.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하옆카대 옆둘, 옆둘, 옆에옆에 이거 자기 고 민사라 반? 아 미실장 반. 설라님인 줄? 빨간 둘. 아우이스. 설마 또 다마... 칠칠에서 또 설마 못 먹는가 이제 이거. 야, 오키에서 올라왔어요 나이스 젖선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휴동샷 옆에서 찍어줄게 이번에 개고수 나다 우리 셔터하면 있나? 개고수나 자르면 은노앤스원인데 셔터 핑했다핀가고안 지나가노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파 개구발 개구 타이슨 개구에 포가나 개구 잘랐고 <목소리> 짝띠 하나 잘랐고 짝띠 하나 잘랐고 짝띠 발소리 안썼다 이님 나 있어 셔터 해봐 자기 자기 짝히 모이겠는데 뭐 이거. 나도 보는데. 자기, 자기총, 자기총. 나왔어, 자기총. 수나다, 수나. 아, 나다나다땡기땡겨달기땡겨줘요간다간다간다땡고다고기다 땡기다. 땡다 땡기다. 땡다다 땡기다, 땡기다. 땡기다. 땡기